난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어 지금 갈등하고 있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하지만 4시에는 그냥 그 어떤 선택이든 해버릴 거야 4시에서 어떤 피치 못하게 하긴 해야 돼 무슨 어떤 선택을 근데 아직도 헷갈려 아 5분 남았다 무 정해서 지금 이래 얘들아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진짜 1분에 한 번씩 마음이 갈때 갈 같이 변해 1, 1분에 한 번씩 갈때 같이 변해 파르타가면 1200그말라고? 자리 열네 자리 남았네? 왜 이걸 지금 얘기해? 그화 1200그마? 아 갈등 되네 잠시만 야 잠시만 갈등 되네 라고 그만 받고 6월 2일에 결정하라고. 아 잠시만. 아 갑자기. 아 잠시만 1분 전인데 정해야 되는데. 아, 금화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. 아, 잠시만. 와, 하루만 더 있으면 금화, 금화 천, 1등 1200개 주는데? 1등, 2등, 3등 보자. 지금 동맹 랭킹. 스파르타 딸기법 미리네. 아,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이제 결정했으면 번어게해 아, 뭐 나도 결정해야 되는데. 아, 잠시만. 금화에 흔들린다. 아, 진짜 흔들린다. 이거는. 아, 나, 하, 여러분 아니야. 나 물질에 약한 사람 아니야. 뚝심대로 어? 간다. 금화? 괜찮아. 나에게는 2,500이 있지. 어 2,500이 있어. 뚝심대로 간다. 간다. 단원병 이전인가 거병인가 둘중 하나다. 이전과 겨병 거병 중둘중 중 하나다. 아 흔들리네 또. 그만 흔들리게 해. 나 정했어 이제. 정했어. 아, 아닌가? 아 1분만 다시 생각해볼까? 아, 아닌가? 아 잠시만. 협객 비협객 투표하자고? 투표 한번 해볼게 진짜. 아내 미래. 진짜 투표했어요 여러분들. 아 잠시만. 아 헷갈리네. 와 진짜 이유를 다 협객하겠다 하고 하면 비협객하자 고 비협객하자 하면 협객하자 고 아니 협객을 하든 비협객그라든따귀번이랑적댈 일은 없습니다 따귀번이랑적댈 일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협객을 하면 평초광동 스타트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자 투표 1분 뒤에 종료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중간 집계 봤어요 여러분들의 민심 봤습니다 제가 중간 집계아흔들림이안 되는데 흔들림이안 되는데 계속 흔들려 투표 종료할까요 하 이제? 투표 종료합니다 아, 흔들리네. 흔들리게 하네, 진짜. 아, 이거 아닌데. 나 4시에 마음굳혔는데 나는.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. 아, 잠시만. 아. 협객은 언제나 가능하지만, 궁웅 젠타는 17시간밖에 안 남았다고. 아, 그마. 아, 그마만 아니었으면, 진짜 이렇게까지 고민 안 했을 텐데. 그마면, 아. 그 그래? 이틀만 미어아 <웃음> 흔들리네 갑자기 아니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아 이거 너무 미리 공개하는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형초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그 협객도 성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형초, 강동, 산동, 하북, 서량, 파촉에 있는 모든 성을 다 먹고 싶었어 그니까 러 중앙주는 딱해 뻔히 먹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나머지 외곽을 내가 새로 협객을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성을 다 먹고 싶었어 내가 따고 윤서 협객 편을 만들어서 중앙주 넘어갈 생각 없이 이놈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외곽주에 있는 시작주에 있는 그거 다 먹으려고 했어 중앙주로 넘어갈 생각 없었어 그래서 시작주 왕 하려고 했지 가운데 딱일 번 먹고 외곽주에 다 내가 먹고 그래서 서버 토길. 아니 지금 아니 왜냐면 지금 어차피 협객으로 나눠지잖아 여러분들 이게 누군가 한명 길을 만들어 야 우리는 성정벌이다 이러고 가자는데 형초 다 강동 다 털고 파촉 털고 전부 다 협객 물결로 만들어버리자 그걸 내가 스타트를 해 협객이 일이 뭐 근데 못 먹은 게 이렇게 많잖아 얘들아 못 먹은 게 이렇게 많잖아 못 먹은 게 이렇게 많아 얘들아 협객이 다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 내가 먹을성 어. 이거 다 내성이야 어. 먹으면 되지 여러분들 어. 아니? 이거 연합성 아닌데? 연합성 아니야 내성인데? 무슨 소리야? 아 무슨 그런 그런 소리를 벌써 왜 초를 쳐? 왜 초를 쳐? 야 타카츠키가 막타 때려도 이득이야 얘들아 어? 나도 막타 때려 뭐야 그러면 아나 나 진짜 기가 막혀 생각을 해봐 그래도 이득이야 왜냐 얘네가 폭판진 안 가있고 나한테 온다? 전력이 나뉜다? 그것도 이득이야 따지고 보면 기승전 분산된다? 폭판진에서 아니서 아니고 나한테 와가지고 분산된다? 막타치는 거 뺏으러 분산된다? 그것도 이득이야 여러분들 얘네 지금 여기에 올인형이 다폭판진을 가있잖아 얘들아 간다 마음 붙혔다 뭐라고? 거병하기 전에 내 병력 도착하고 뭐라고? 내 병력 도착하면 하라고 구리 광산 다 내고 야 너네 난야 보통 좀 떠났다고 하면. 너는 무슨 너는 무슨 야 윤서야 잠시만 나저 폐창 내거다 이거 실화냐 지금? 야 실화냐? <웃음> 진짜 대단하다 무슨 토지배트야와나 진짜 웃기네 얘네 어. 아땅 지금 땅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땅 별로 없어 아땅 별로 없어 어? 나 협객으로 보내고 바로 내땅 먹으려고 지금 같은 아, 편 맞아 지금? 이거 맞아? 아혈라 물탈이랑 망도 치워달라고? <웃음> 나도 비겁게 찍었 야! 그 <웃음> 그 <자리와 웃음> 비의유 뭘.. 뭘 기다려? 아니 지금 나이께갈 거라니까? 얘네 지금.. 아나 웃게 네 얘네? 아 잠시만 아니 무슨 이게 박예셀일인줄 알아? 내 통지에 지금 다섯 개 찍혔다고 지금? 설마 진짜 먹으러 오는 거 아니지? 먹으러 오는 먹으러 거 아니지 얘들아? <놀람> 야 인성 어하냐내목자 이거 털릴 일이냐 지금 야, 야 잠시만 나책서랑 지금 협객인데 좀 이거 맞냐? 야 협객이 이렇게 친절하다고? 아 울타리야 맘지워줄수 있지 야 이거 1 0토도애들아야 이거 10토 울타리다 이거 맞냐 이거 지금? 이거 잠시만 얘들아 야 세상에서 제일 쉽게 10토 먹었어 지금 리다도 지금 새력지금얘새력지 5천에 지금 10토 먹었어 야! 아 얘네 야 이거 맞니 얘들아? 이거 맞니? 이거 키킬 맞니? 이거 키킬 아니냐? 야이 정도 되면 그냥 협력하게 기다렸던 거 아니야? 여기가 동전 맛집 맞나요. 야이 기다린 거아니야이 정도 되면 보면? 야 이거 좀섬섭하다 이거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역사새럽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하실 분 강동 재패 하실 분 형초 재패 하실 분 모십니다 강동 형초 재패하고 다 서버 따귀에 번 전부 다 중앙주 들어서면 파촉 서량, 하북, 산동까지 한 바퀴 다 먹을 거예요 고객님 죄송한데 아니, 좁아서 그런데 당황제 패주실 건가요? 이거 봤어 여러분들?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? 나보고 이거 할때할 때는 어, 현빈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하더니 내가 플랜 말하고 약간 설득되니까 애들이 어?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설득되니까 빨리 가래 근데 땅은 다 주고 가래 그래. 기가 막혀 가게 세일이래 지금 아니 얘들 이거 먹어야 된대 운송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 자리 노리는 거야 지금? 지금 내땅점령하고 난리 났어 지금 이거 맞나요 손나님들와나 진짜 기가 막혀